달달한 디저트하면 빠질 수 없는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하면 가장 먼저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꾸덕한 식감으로 전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치즈케이크의 대명사인 뉴욕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도 있고요. 유럽적으로 눈길을 돌리면 치즈요리로 유명한 이탈리아나 스위스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폭신폭신한 식감이 매력적인 수플레 치즈케이크로 유명한 일본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맛있는 치즈케이크는 많지만 처음으로 치즈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한 기원은 바로 그리스라고 합니다. 고대 아테네 문명 시절부터 건축, 조각, 연극 등 서양 예술의 발판을 만들어 온 그리스는 요리 역시 예술로 분류해 요리사를 예술가로 대접해 왔습니다. 디저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치즈케이크는 기원전 776년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에너지 보충을 위해 치즈와 밀가루, 계란과 꿀 등을 넣어 구운 형태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5년경, 그리스의 내과의사였던 아지무스가 꿀과 치즈로 디저트를 만드는 과정을 책으로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만든 치즈케이크는 고대 그리스의 결혼식에서 웨딩 케이크로서 존재감을 뽐내기도 했는데요. 신부 측에서 맛있게 구워낸 치즈케이크를 신랑과 신랑 친구들에게 대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눠먹었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치즈케이크는 로마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 그 당시 로마 신전의 특별한 음식으로 봉헌되기도 했다고 하죠? 이렇게 그리스의 치즈케이크는 로마를 거쳐 북서유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영국과 동유럽 국가들은 그들만의 문화와 재료를 사용해 점점 더 다양한 레시피의 치즈케이크를 개발하였고 이민자들을 따라 대서양을 건너 미국까지 전파가 된 것이죠. 이 때문에 지금은 다양하고 맛있는 치즈케이크를 맛볼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